요거 참 귀여워요? 네 요거는 테디라고 테디? 어, 지금 이두 가지는 이렇게 모양이 위로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아. 이렇게 둥그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공처럼. 네, 동그랗게 이렇게 얘는? 미러잼 미러잼 네 미러잼입니다 조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셨어요? 한 3년 전부터 해보고 싶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아... 내가 어떻게 심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 어떻게 만들 만들 거라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야얘 이름이 테디 아니야? 테디?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테디. <웃음>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어. 많이 컸습니다. 지금 그죠? 네, 많이 컸습니다. 야... 야... 등치도 많이 커졌죠? 예, 네, 이게... 네. 벌써 한 4개월 됐는데 네. 이렇게 지금 조경수가 많이 컸습니다 네. 아 이게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슈퍼노브가 또이 조경을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저 처음 심는 거라서 특별한 네. 노하우는 없고 이런 저희가 기전에어 키워왔던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채소류들 보다는 이게 좀 튼튼하고 강합니다 아. 어, 가뭄이라든지 추위에도 또 강하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정식할 때 어, 최단기간에 빨리 뿌리를 활착해서 땅 심을 맡을 수 있게끔 음. 어, 물을 제가 한번 심고 난 다음에 흠뻑 줬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렇게... 원래 비닐 안에 흙과 이제 화분 자체의 공기층이 안 생기게끔 흠뻑 줘서 안에 흙 자체를 이렇게 깔아앉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존에 있는 땅의 흙과, 이제, 화분 안에 들어있던 상토 흙과, 하나가 될수 있게끔, 물을,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냥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양쪽 옆에를 이렇게 찔러주면서, 옆에 흙과, 화분의 흙과 같이 물이 만나서, 물이 깔아 앉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게끔. 지금 물을, 여기는 처음에 정식할 때 어떻게 정식하셨어요? 어, 비닐 피복하고, 어, 밑에, 할때 이제 기비용으로 이제 그 에센판 비료 살짝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주할 때 미생물을 어 사용해서 아코도랑그 다음 에 루엔스 사용해서 관주 처리를 흠뻑 해 줬죠. 음. 예. 그렇게 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 이제 그포터에서 땅에 처음 내려갔었을 때 이제 새뿌리 발근을 많이 하고 어 양분을 수용성 인산이 또 루엔스에 들어 있거든요. 루엔스를 먹고 뿌리 발근을 많이 해서 어, 빨리 정식하고 어, 스트레스를 좀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잘 살아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정식이 들어갈 때 루엔스 아쿠도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루엔스 아쿠도를 사용을 하시면은 루엔스가 스스로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끔 해주고 있고 이 내려간 뿌리들이 아쿠도 균들이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이 이렇게 잘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쿠도, 루엔스, 이걸 따로 쓰시는 것보다는 같이 쓰시는 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묘목, 이 하엽 쪽이 다 낙엽이 많이 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낙엽치는 증상도 많이 없어요. 여기도 이제 그 루엔스 아쿠도로 뿌리 활짝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묘목을 하실 때 어느 순간에 이파리가 갈색으로 이 진하게 이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뿌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초기 에비치시면은 루엔스 아쿠도를 물 600에다가 루엔스 1리터 한병 아쿠도를 타셔가지고 포기 포기 간주 주시면은 그 회복하는 속도를 좀더 빨리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식 하고 나서 네. 그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 조경수들은 이제 그 응애가 봄되면 한 5월 말이나 6월 달 되면은 이제 그 응애가 많이 달가 들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어, 응애약을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살포를 해줬습니다 물은 뭐 어떻게 요 네? 쿨러를 지금 다 준비해 놨었는데 딱딱 때 맞춰서 계속 비가 오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올때는 너무 많이 와서 어, 관수 시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근데 설치 안 해도 그때 맞춰서 딱딱 자라주는 바람에 관수시를한번안 <웃음> 돌리고도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얘는 얼마, 얼마까지 큽니까? 사이즈 이정도 아, 이정도? 네, 이정도 사이즈는 봤는데 더큰 거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정도 되려면 몇년 키워야 됩니까? 한 3년, 4년. 야, 그럼 앞으로 이게 3년, 4년 동안 계속 키우실. 거인가요? 그렇죠 여기, 어... 여기서 여기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간격을 조금 넓게 아 넓게 하시거고 예, 이제 애들 성장해서 자기들끼리 간섭받지 않게끔 음... 간격을 딱 이렇게 맞춰서 심은거죠 지그재그로 딱 해서 야 앞으로 한 2년 더 기다리면 이만해지겠네요 예? <웃음> <웃음> <웃음> 이만해지겠어 예, 이런 테디라든지 미러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글게 크고 예. 나머지 수종들은 위로 커서 한 3, 4년 후면은 한 2m 이상 사람 키보다 좀더 크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웃음> 네. 근데 많은 양파 하다가 네. 이 조교를 하시니까 뭔가,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훨씬 수확하고 파종하고 수확하고 파종하고 이런 반복적인 걸, 어,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3, 아... 4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심어놓으면 얘들은 네, 나머지 이제 관리죠. 관리만 하면 되고 수확을 네. 하는 그런 어떤 그 긴장감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없죠 예, 수확 시기에 비 많이 오고 음. 날씨가 막 너무 덥고 춥고 그랬었을 때 일반 나머지 작물들은 음. 어,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음. 나무도 좀 받기는 받지만 다른 것보다는 음. 어, 훨씬 덜 받고 잘 견딥니다 음. 장기적금 들어놨다 생각하고 이게 어, 포인트네 장기적금 네. <웃음> 투자를 해놓으면 어, 3,4년 후에 어, 갑자기 없던 적금이 하나 탁, 탁 타는 느낌? 아, <웃음> 역시 슈퍼농부는 생각이 달라. 네? 우리는 그냥 바둥바둥 내면서 빨리빨리 해, 예? 수확해가지고 돈을 바, 벌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장기적인, 장기적금도 재테크를 하는 네. 슈퍼농부. 많은 걸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사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